미스터 트로트 다음화 예고입니다. 2월 2일에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는 아직 끝나지 않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집니다. 트롯 퍼포먼스의 신세계가 열리는 7회에서는 발레트롯으로 트롯의 풍격을 더한 무대가 펼쳐지고 윤을 뗄수 없는 뉴트롯의 무대가 선보입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또한 깊이가 다른 진짜 백이 트롯의 맛을 선사하고더 진한 감성의 귀호강 무대가 꾸며집니다. 항상 그 이상 트로트 퍼포먼스의 신세계에서는 트롯 퍼포먼스의 신세계에서는트롯무한지때에서의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미스터트롯한 다음 서회데스매치에서의살벌한 승부 끝, 최후에 승자는 누가 될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완에적이 <목소리> 이겨 와차전